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기간 중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다수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월 2일과 3월 8일 사이에 게시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SN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국민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입니까?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습니까?